창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네,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좋지 않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내 상품에 문제가 있나? 괜히 상품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치면서 그때 정말 두 배로 힘든 것 같습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고객이 곧 매출이 되면서 고객을 관리하지 않고 성공한 기업은 없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고객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 유지와 새로운 고객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초기 창업자들도 고객 관리 기법과 고객 확대 전략을 배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확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RFM이나 LTV 같은 구체적인 툴을 사용해서 고객들의 등급을 나누셨으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비자에 대한 접근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고객의 유지 단계입니다. 일명 락킹 파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계속적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고치시켜주는 그러한 노력을 기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고객 활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두번 사는 고객에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살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많이 사면 살수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에게 공헌해주는 그 공헌도별로 차별적인 혜택을 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구매 고객에게 차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창업 초기부터 세워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차 판매 단계입니다. 우리 기업의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제품을 하나 파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 중에 하나가 3인용 쇼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편하게 누워서 쉴수 있는 리클라이너 쇼파를 하나 더 사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을 산 사람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야 되고 필름을 사야 되고 그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들을 사용하든지 구매해야 됩니다. 결국 스타트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크로스셀링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 고객 재활성화 전략입니다. 스타트업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하고 바로 망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스타트업 활동을 하시다 보면 고객들은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히 떠나가는 고객도 생기게 됩니다. 떠나가는 고객이 왜 떠났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제일 답답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신 사업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논리를 가지십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섭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섭취 안 하시는 분은 아예 건강기능식품 군에 대한 고려 자체가 없는 고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창업자분들은 시장에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제한해 버리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에서 떠나가는 제품에 대한 고객도 필요하시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정보도 계속적으로 축적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드릴 말씀은요, 어, 그러니까 저는 몇년 전부터 제가 준비해 오던 그 기술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제가 창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기술을 어떻게 가공해서 고객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음, 기술만으로는 고객 유치가 너무 어려워서 네. 기술을 잘 나타내는 그런 멋진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저희도 사실은 기술 베이스의 회사라서 그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제품이랑 조금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특화된 그 스마트카드 IC라고 하는 칩에 들어가는 OS나 거기에 들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하는 기술을 남들보다 좀 다른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 기술이 사실 좋긴 하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칭찬도 받고 했었는데 사실 제품화 해서 파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그 예, 느낌을 알겠는데 일단 저희도 처음에 마찬가지였고 저희같이 기술적인 이런 회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자기 기술에 대해서 뭐 평가도 아 좋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만들면 다잘 팔리겠지. 아 이건 좋으니까 누구나 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제품들을 만들어 놨을 때뭐 가격 그 다음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사용자가 봤을 때아 정말 갖고 싶다라는 형태가 들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저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업체 사장님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가장 좋은 걸 만드세요. 아. 기능 이런 기능도 들어가야 되고 저런 기능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회사 기술이 총동원되어서 정말 좋은 기술로 제품을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만드시는데 그렇게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 보면 크기도 좀 크고 기능도 너무 복잡하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팔겠다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 어, 네, 물건 좋네요. 네, 어, 기능도 많고 좋네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 그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집니다. <웃음>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은 기술이고 상품은 상품이거든요. 네. 상품을 하시려면 일단은 그 제품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고객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기술들과 우리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제품을 들고 고객들을 찾아가게 되면 꼭 필요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굉장히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좋은 구매를 하고 그 구매를 한 분들에게 또 좋은 애프터 서비스, 또 좋은 이런 관계나 그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게 되면 그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그분만 하신 건 아닐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면 아이건참이 제품은 좋고 이제품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고객이 확보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상품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광고라든지 뭐 아니면 뭐 TV 이런 쪽 뿐만 아니라 인터넷 아니면 뭐블로거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 실제로 써보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광고는 사실 돈이 좀 너무 많이 들긴 하지만 특히 이제 초기 회사 같은 경우에 관계를 쉽게 할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고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하나씩 두씩 차근차근 팔기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 홍보하고 판매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술로부터 시작한 회사이긴 한데. 네. 자기 기술이 최고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기술을 만들어서 모든 걸 자기 제품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을 해야지라고 한다고 라 하면 고객층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나의 기술이 메인이 되고 또 필요한 다른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제품 또는 그게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같이 제공을 해줘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신뢰를 쌓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제품을 알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예, 아, 좀 많이 깨달으셨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기에는 우리가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자분들은 고객 관리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소개받고 설명 들으신 기법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